아침을 주세요. p u 한사이즈 n d size. He didn't get behind. What's up, j o n 잘못 보니까. 음, 아, 보시면 좀잘 맞추시는 편인 s 같아. 노래 가사 맞추는 u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큰일 났다 <웃음> 진짜 저기 어떻게 들려 너무 신기해 세대별로 그래도 조금 자신있다 가사는 진짜 모르겠어 요내 <웃음> 가사를 완벽하게 외우는 노래가 몇개 없는 것 같아 <웃음> 아버지 네. 진짜 이거 해야겠네 가면서 뭐? 트레이닝 네야 <웃음> 이거 스피커구나 네 <웃음>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둬야지 <웃음> 스타 a r 스 t a r Star, s t 뿜 r Star, Star, Star, Star, t a r Star, Star, Star, Star, Star, Star, Star, Star, Star, Star, s 시 a r Star, 가사가 나왔어? w s o n Casa Dawson? Casa Dawson? Casa Dawson? Casa Dawson? Casa Dawson? Casa Dawson? Casa 이러는 거 같잖아 진짜로 시키고 네. 와봐 20까지 이거 많이 안 들리는데? 하나 둘셋따라붕붕붕붕그 <웃음> 음. 고음질로 틀은 거 마, 맞아요? 무슨실네무선실 네. 무선실. <웃음> 어, 그럴 리가 없는데 <웃음> 야, 사운드 설정이 뭐가 잘못됐나? 아하. 베이스를 좀 빼봐 따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설마 이렇게 안 들리는 걸로 하겠어 절망했던 거라고 다시 한번만 들려 네. 절망, 다시 한번만 들려줘. 연집이니까 <웃음> <웃음> 뭐, 투, 투, 투, 투, 투, 투, 투, 이 투, 투, 투, 투, 투, 투, 투, 투, 투, 투, MC, K-pop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선택해지 K-pop K-pop. w h a p o p l e They get 정 n j u n s at some p 아닌데 좀... 내버려 미칠 것 같은 내게 버려 내버려 사정 볼것 없이 파이트? 맞춰신게 있어요 인정사정 또 있어요 가사를 듣고 한번 들어볼게요 어. 어떤 느낌일까 배어버려내 빛의 검 인정사정 <웃음> 볼것 없는 포지 상상도 못했어요 잠깐만 <웃음> 제잘 들리죠? 네 세비지 <웃음> 다시 한번 해보시네. 해볼까? 다시 한번 해봅시다 <웃음> 팔로 그다음에 하나도 못 들었어요 <웃음> <목소리> 또또뭐뭐 뭐 있어? 한번 해보자더해 보자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모나카라는 노래인데요. 어, 출발 좋아. <목소리> <목소리> 한 번만 어떨 들주세요 가끔씩. 가끔씩. 네. 가끔씩 <목소리> 눈높이 한 번만 더 들려줬어요 뜨면 너를 찾을 수 있을까 촉촉한 한 번만 더들려주세요 더 빠네 빠네 방안네방안네아 가끔씩 난 아닌데 다시 한 번만 한 번만 더 들려줘 빵안네방안네 팥. 그래, 빵안에 빵안에 빵 한번 드려줘 일단 그렇게 밖에 <없기> 안 들리는데 <웃음> 언제 비빔면이라고 했어 삐삐면이라고 했지 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진짜 말도 안돼 이거 이진욱의 비하인드 <웃음> 놀토 현장에 왔습니다 네, 무사히 도착을 했고요 아주 오는 길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화낸 거 아니고요 <웃음> 언제 비빔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. 안녕. 이 정도면은 네, 이 정도면 한 모. 나 진짜 잘 하고 싶거든. 근데 그 단어를 들으면서 정확히 들려 이게 한 단어가 이렇게 움직이면 남들 게다 지워져. 그래서 잠깐만 하고 앞에 고 생각하면 뒤에 대사가 나란다. 연습하신 거는 도움이 좀 되셨나요? 도움이 일도 안 돼. 전혀 다른 노래면, 심지어 이건 잘 들렸거든? 꽤잘 들렸어, 정말. 나 진짜 너무 충격이야. 나 그래도 게임 꽤 잘하는데.